아파트값 하락과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한 대구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대구의 강남이라고 할수 있는 수성구에서 분양한 내개 담지 모두 에서 미분양이 발행하며 시장 회복 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6의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 따르면 수성구 파동에서 지난 24에서 25일, 1순위 분양한 수성 포레스트 스위치는 모집하던 21개 주택형에서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에서 11일, 수성구 만촌동에서 분양한 만촌자 이르의 역시 3개 주택형 중 2개 주택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비의 경우, 총 공급가구 211가구 중 69%에 해당하는 145가구에서 미분양이 났다. 만촌자 이르네는 대구 지역 내 명문학군으로 알려진 경신고, 경북고, 대구과학고, 정화여고 등과 인접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최근 불어닥친 대구 미분양 태풍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3월 수성구에서 분양한 시지, 라온 프라이비 수성센트레빌, 어반폴에 역시 모두 미분양된 바 있다. 올해 대구에서는 총 10개 단지가 분양을 했고, 그중 핵심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수성구에서 4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지만 모두 미분양을 기록했다. 서울로 말하면 강북이나 강남이나 할것 없이 모두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3월 지역 내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은 6572가구로 1년 전인 2021년 3월에 비해 4세배 가까이 늘었다. 대구 아파트가 역시 하락세가 지속 중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달 23일까지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2.5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값이 0.01% 떨어진 것에 비해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부동산 아릴레사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1만7204가구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2만840가구 34345가구로 증가할 예정이다.